안녕하세요. 쑥다육 t v 입니다 다육이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해서 창가쪽으로 옮겨놨는데 더 힘들어합니다. 이 부가티가 이렇게 펴졌어요. 이제 립스틱은 푸딩. 큐브트브라스티는 이렇게 웃자라. 주피터도 푸딩. 지젤도 푸딩. 음 안코르는 아직 조금. 호주 에보니도 간당간당합니다. 음. 아 요거. 치아, 공룡군. 음, 샤프테, 샤프테도 우짜라고. 토파즈도 파랗고. 핑크 샴페인. 간츠, 음, 간츠가 간치. 그나마 좀 괜찮고. 이거 뭐더라?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요 <웃음> 손님 요거는 <웃음> 레드 데블 레드 테빌 레드 테빌 레드 데빌, 레드 데빌. 레드 데빌. 레드 데빌. 음... 요거는 모르겠구요 요거는 말간인데 커졌는데요 웃자랐어요 요거는 블랙 립스틱 요거는 원종배선 이쪽에 수입신청이도 이렇게 웃자라고 있습니다 음 여기 개마은잘 있습니다 머리숱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꼭대기층 4층 4층에다가 지금 다또 구석에 있는 거같다가 이렇게 놨어요 몇 개는 또무음이 갔어요 요거 짧은 아니 긴잎 작성 요거 오리온 예 달마민 요거는 기간티나 황금염자 또 아이시그린이 제가 살균제 주고 몇 개가 이렇게 갔지음또 여기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, 후궁이었나? 생각이 안 나. 아, 악문은 진짜 잘 커요. 입다 떨어지고 다시 났어요. 이거 할로윈 철학. 이거 에오니움. 음, 릴리패드. 릴리패드도 구석에다 놔뒀어가지고. 바람이 잘안 통해 창문을 닫고 에어컨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. 음.. 요거는 와인. 와인이고 요거는 배션금인데 엄청 노랬었잖아요. 다 떨어지고 요거 남았어요. 계속 떨어지더라고요. 물음이 와가지고. 근데 요거 남았어요. 지금 모르겠어요. 아직 두고 봐야겠어요. 또 얘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. 날씨가 얼마나 더우면 잘 있던 애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물안 줘도 이래. 음... 물을 안 줬거든요. 근데 이래. 다 떨어졌어요. 원종 공랑도 예. 선풍기 옆에 놔뒀었는데도 이래요 그래서 다시 요 햇빛 있는 쪽에다